영화 속 끔찍한 괴물들을 만나보는 그두 번째 시간 오늘도 어김없이 귀염뽀짝한 친구들이 여러분의 각막을 사정없이 뚫가 패드립니다 아직 일부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낱 단세포로 이루어져 있던 미지의 괴 생명체가 저멀리 우주우주한 공간에서 낙지낙지한 괴물로 변신 우주 정거장을 산산이 아작내는 과정을 그린 SF 크리처 호러물이었죠. 첫번째는 영화 라이프에 등장했던 전대미문의 쫄깃한 우주낙지 켈빈입니다. 화성의 토양 샘플 채취 임무를 맡았던 우주정거장 ISS의 대원들은 어느 날 샘플 속에서 동면 중이던 정체불명의 그의 생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곧세기의 그 대발견이라는 이유로 전세계가 들썩거리게 되고 이 생명체에게는 한 초등학생에 의해 켈빈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데요. 처음엔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단세포 생물이었던 켈빈은 믿을 수 없는 성장 속도를 자랑하며 쪼꼬미한 매력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순간도 잠시 곧 켈빈은 숨겨왔던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기회는 오직 지금뿐이라며 엄청난 힘으로 휴의 손을 아작 내버린 뒤 놀랍게도 도구를 이용해서 실험실을 탈출하는 켈빈. 이후 실험용 쥐를 통째로 집어 삼키고 라이언 레이놀즈의 입안으로 침투하여 안쪽부터 먹어 치우는 등 어마무시한 식성을 자랑하며 서서히 몸집을 불려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어쨌든 켈빈의 살벌한 능력은 비단 엄청난 식성뿐만이 아니었으니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뇌와 근육, 시각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군체 생물이라는 설정으로 몸이 커질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더욱 더 영리해지는 사기적인 스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능 같은 경우에는 고의로 통신장치를 망가뜨린다던가 우주복의 냉각장치를 파괴해 냉각수로 인한 익사를 유도하는 등 저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슈퍼한 수준의 지적능력을 보여주는데요. 게다가 맷집 또한 산낙제마냥 질기디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지라 화염방사기를 갈겨대도 흠집하나 나지 않는 것은 물론 우주공간에서도 산소없이 수시간을 버텨내는 등 여러모로 상상을 초월하는 피지컬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뭐 그래봤자 우주낙지 아닌가요? 그냥 초장 찍어 먹으면 될것 같은데 라고 하실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 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무거나 드시면 탈납니다. 뭐 딱히 맛있어 보이지도 않잖아요. 1959년 로버트 하일라인이 집필한 동명의 SF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이죠 인간과 외계 곤충 간에 박혀지는 우주 전쟁을 그리고 있는 영화 다음은 스타쉽 트루퍼스의 곤충형 외계 종족 아라크니드입니다 아라크니드의 정식 명칭은 슈드 아라크니드, 일명 유사 거미종으로서 다양한 생김새를 가진 여러 개체의 종들이 계급별로 나뉘어 집단 생활을 하는 체계적인 종간군체 생물입니다. 기본적으로 곤충을 모티브로 한 종족인 만큼 각개체가 가진 지능이나 자아는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지휘계통인 브레인버그에게 통솔되며 매우 전략적인 집단 행동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도 지상전을 담당하고 있는 워리어버그의 경우 6개의 다리와 날카로운 상아턱을 이용 상대방을 잔혹하게 찢어 발기는 살벌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추신경계를 집중 타격하지 않는 이상 치명상을 입히기 어렵다는 전투에 매우 최적화된 신체 조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라크니드 중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폭풍 같은 인의 전술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어디서 싸움만 났다 하면 개때처럼 몰려드는 모습이 뭔가 여러가지 의미로 어마무시한 공포감을 선사해 주었었죠 한편 이들 중에는 매우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탱커버그라는 녀석들도 등장하는데요 마치 딱정벌레를 연상케 하는 육중한 비주얼에 튼튼한 중장갑을 장착하고 있으며 뜨거운 황산을 발사하여 남자들의 액간장을 녹여버리는 마치 불핑 제니의 무대 영상 모음 같은 화려한 심쿵 스킬을 선보이게 됩니다 또한 탱커보다 훨씬 더 거대한 몸집을 가진 플라스마 버그의 경우 장거리 포격과 대공사격 지원 임무를 맡고 다양한 활약을 펼치게 되는데요 뿌리에서 발사되는 강력한 플라스마 에너지를 주 무기로 사용하여 거대한 함선마저도 순식간에 괴멸시켜버리는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라크니드의 꽃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들의 지휘를 맡고 있는 두뇌담당 브레인버그를 꼽을 수 있을텐데요 일단 생겨먹은 것부터가 극혐의 끝판 왕인데다가 누가 브레인버그 아니랄까봐 날카로운 촉수침을 이용 인간의 머리를 뚫고 뇌를 쪽쪽 빨아먹는 오만쌍욕 다 나오는 장면을 서슴없이 연출해 주었습니다. 뭐 이정도는 돼야 괴물소리 좀 듣겠죠 더보면 반맛 떨어질 것 같으니 이쯤에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안구가 슬슬 쓰라려질 예정입니다 안약 준비 하시고요 다음은 스튜어트 고든 감독이 한창 빅급 포로로 날라다니실 때 만든 작품이었죠 영화 지옥인간에 등장했던 막장의 매드사이언티스트 에드워드 프레토리오스입니다 전형적으로다가 미친 과학자였던 에드워드 박사는 어느 날 인간의 뇌에 있는 손과 선을 자극, 육감 인지 능력을 각성시키고 다른 차원에서 온 괴물들과의 즉성 만남을 추선해주는 이른바 레저네이터라는 장치를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치에 너무 오래 노출돼 있던 에드워드는 그만 이성을 잃게 되고 결국 2차원의 괴물에 의해 머리가 잘려버리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만약 여기서 이대로 마무리 됐다면 그냥 또라이 하나 골로 갔구나 라며 영화를 꺼버렸겠지만 이후 에드워드는 2차원의 괴물과 하나된 모습으로 그 에볼루션한 자태를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죽은 게 아니라 단지 다른 차원으로 이사를 간 것뿐이라며 이삿떡 대신 쌍판대기를 돌리기 시작하는 에드워드 프레토리우스 이후에도 등장할 때마다 점점 더 눅눅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참신하면서도 획기적인 비주얼을 선사 관객들의 각막에 불꽃같은 치명타를 꽂아주었는데요 여기에 에드워드와 함께 등장하는 2차원의 괴물들 역시 그에 못지않은 그로테스크한 비주얼을 뽐내며 진짜로 차원이 다른 충격을 선사하게 됩니다 어쨌든 최후에는 조수였던 크로포드와 영화 역사상 가장 질퍽거리고 찐득찐득한 결투씬을 연출 보는 이들을 하나같이 고르곤 졸라 환장하게 만들어주었는데요. 진짜로 족 아니 지옥같은 영화를 찾으시는 분이라면 이 영화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종류의 라임이 있습니다. 우선 시크릿가든에 길라임씨가 계시고요. 쌍떡잎 신물 쥐손이 풀목, 문양과의 상록관목인 과일도 있으며 입에 쫙 붙고 혀에 착 감기는 찹스테이크 같은 라임도 있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액체 괴물의 조상 슬라임이 있는데요. 이처럼 귀요미한 슬라임이 실사화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다음은 무엇이든 녹여드리는 말캉몰랑한 진격의 괴물, 우주생명체 글로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운석, 때마침 그 광경을 목격한 노인네 한 분이 어머나 별똥별이네 소원이나 한번 빌어볼까? 라는 마음으로 슬쩍 다가가 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다름 아닌 곱디고운 핑크빛 젤리 한 덩이. 하늘에서 젤리가 떨어지다니 그 모습이 젤라 신기했던 노인은 뭔지도 모를 우주젤리를 향해 과감한 스킨십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이런 거 보게 되면 절대로 만지지 말라 했건을 결국 순식간에 젤리에게 먹혀버린 노인은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 벌어지게 될 젤리 대잔치에 비한다면 조족지열에 불과할 뿐이었는데요. 일단 이 친구 빛깔 곱습니다. 생긴 건 그냥 핑크색 젤리고요. 딱히 끔찍하다거나 흉측한 몰골은 아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놈이 사람을 잡아먹을 때의 비주얼인데요. 아무래도 사람을 덮쳐서 통째로 녹여먹는다는 설정이다 보니 희생자들이 하나같이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합니다. 흡사 얼굴로 랩돌킥 게임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능계의 새싹부터 옆자리에서 개수작 부리는 남자를 꾸깃꾸깃한 얼굴로 물리쳐버리는 역대급 철병령 막힌 싱크대 뚫다가 젤리 덕에 배수관 탐험을 시작하게 된 남자 등 그야말로 젤리 지옥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황홀한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지게 되는데요. 급기야 막판에는 내꺼만한 크기를 자랑하는 거대 젤리로 변신 온도시를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들이며 전대미문의 쫀득쫀득한 재난신을 연출하게 됩니다. 뭐랄까 젤리라는게 원래는 입안에서 살살 녹아야 되는데 이건 뭐 아무데서나 쳐 녹아내리고 막 그러고 있으니 아무튼 이래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만약에 좀비가 작정하고 막 나가게 되면 과연 어디까지 흉악스러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영화에서 다양한 좀비들을 만나봤지만 아마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만큼 작살나는 비주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다음은 데드얼라이브에 등장했던 일그러진 모성의 표본 베라 코스그로브입니다. 오래전에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단둘이 살아가던 베라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병적인 집착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알리 없었던 아들 라이오넬은 그저 엄마의 말이라면 죽고 못 사는 효심지극한 마마보이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썸녀와 데이트를 나선 라이오넬의 뒤를 몰래 미행하던 베라는 그곳에서 수마트라 원숭이라는 대체 어딜 봐서 원숭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놈에게 그만 팔을 물리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한눈에 봐도 드립다 아파 보이는 베라의 상처.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 베라는 서서히 이상징후를 보이며 산채로 좀비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한 채 그냥 못생긴 좀비로 다시 태어나게 된 베라 이후 라이오넬의 썸녀가 기르는 개를 통째로 집어 삼키고 담당 간호사였던 맥티비쉬를 보기 좋게 끔살시켜버리는가 하면 동네 깡패를 고자로 만들며 온갖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우주효자 라이오넬은 무려 신경안정제를 이용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비롯한 좀비들을 사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라이오넬의 이런 안일한 대처는 그만 일을 더욱 커지게 만들고 마는데요. 집에서 파티가 있던 날 실수로 좀비들에게 동물 흥분대를 사용하게 되면서 지금껏 한 번도 본적 없었던 어마무시한 생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좀비 헬이었죠. 당최 어디서 이런 신박한 아이디어들이 솟구쳐 오르신 건지 세상 크리에이티브한 좀비들이 가열차게 등장하며 관객들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안 그래도 창의력 넘치는 친구들 덕분에 멘탈이 짜그라져 가고 있던 바로 그때 오늘의 끝판왕인 베라가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뭐랄까 눈은 썩어가고 말문은 막히고 정말 복잡다단한 면상 디테일로 괴수뺨 때리는 충격을 선사해 주었는데요. 가볍게 좀비 영화나 한편 볼까? 라면서 함부로 틀어 제꼈다간 자칫 멘탈이 제껴질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음 단단히 먹고 감상해 주시길 쓰리 살짝 권해봅니다. Party's over. 피터 잭슨의 2005년작 영화 킹콩에서는 짧은 출연에도 불구 엄청난 존재감을 가진 친구들이 등장하는데요. 다음은 스치기만 해도 유체이탈을 불러일으켰던 고대의 생명체 해골섬의 괴물들입니다. 수마트라 서남쪽 백길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킹콩의 고향 일명 스컬 아일랜드라고 불리우는 이 섬에는 고대의 모습을 간직한 미지의 괴물들이 사이좋게 오손도손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등장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하며 말 그대로 스크린을 찢어버렸던 귀염뽀짝한 친구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번엔 딱히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 멘트 없이 짧게 보여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난잡한 비주얼을 선보여 준 친구였죠 명실공이 영화 역사상 가장 끔찍한 퍼포먼스를 남발하던 괴물계의 끝판왕 남극기지를 초토화시킨 세포 복제의 달인 더 씽입니다 남극의 빙하 속에서 발견된 미지의 생명체 역시나 신기한 거 하나 주셨다며 탐사 대원들은 기쁨에술 파티를 벌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얘들이 웃고 떠드는 사이 얼음 속의 괴물이 탈출을 감행하게 되고 이후 남극기지에서는 끔찍한 사륙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흔히 볼수 있는 괴물 영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괴물은 무려 다른 생물의 세포를 복제 외형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신묘한 스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평소에는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팀 내에 침투하여 서로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불신 조장 테크닉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본 모습을 드러내며 경악을 금치 못할 변신 퍼포먼스를 시전하게 되는데요. 하나같이 상식을 거부하는 오묘한 비주얼과 괴악스러운 디테일, 뭔가가 쩍 하고 갈라지면서 휘리릭한 촉수가 등장하고 어딘가 쩝쩝 쪼개지고 쭉 늘어지는 역대급 안구 테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멘탈을 조지고 이성을 후리는 전대미문의 개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심지어는 각 세포마다 저마다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설정으로 분리된 상태에서도 개별적인 행동이 가능한 것은 물론 다른 개체에게 부비부비를 시전하며 끈적한 합체 스킬을 구사하는 등 여러모로 환장하게 만드는 장면들을 서슴없이 연출해 주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소재를 다룬 영화들 중에서는 가장 시각적인 충격이 큰 작품이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만약 앙구를 불사지르는 화끈한 비주얼이 끌리시는 분이라면 이 영화 온가족이 다함께 감상해보시길 적극 추천해봅니다. 물론 뒷일은 알아서들 하셔야 겠죠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 애정으로 하루하루 하루 연명합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샘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내가 <목소리> 뭐든지 이렇게 게게